안녕하세요. 꼬모사펜세 MC조입니다. 오늘은 크레퍼스 브로스. 사람들이 커브스라고 하더라고요. 커브스 라이프 더블 IPA 문 랜딩입니다. 지난번에는 로보 임페리얼 스타우트라는 이름의 어두운 맥주를 선보였는데요. 오늘은 뉴 잉글랜드 IPA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스펙을 보면요. a v b 가 8.2도고요. IBU가 45. 45 그리고 스타일은 뉴 잉글랜드 두블 IPA고요 이번에는 넬슨 소빈 홉만을 사용했다는데요 그럼 우선 마이보겠습니다호향이 색깔은 탁하죠. 항상 그렇듯이. 어, 향이 아주 좋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 보신데서 외관은 이렇게 좀 탁한 노란색 이런 모습이고요. 뭐 호브 향이 그대로 올라오고요. 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역시 매운 기가 살짝, 뭐, 스파이스라고 하는 그 느낌이 감돌고요. 뉴 잉글랜드 스타일의 상큼함은 항상 느껴지는데요. 시트러스 향이 나고, 과일 맛이 좀 납니다. 약간의 산미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질감도 역시 뉴 잉글랜드 IPA답게 주스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나고요. 그리고 i b u 가 45라서 약간, 쓴맛도 약간 좀 올라오고요. 그래서 크래프트 브로스에 서 대해서는 꽤 많이 이야기 했으니까요 이전 시리즈 맥주팡팡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번 시리즈도 역시 넬슨 소인이라는한 가지 단일 홉만을 사용했고요 더블 드라이 호핑을 했네요 뉴질랜드 출신의 호 홉입니다 그래서 보면 라이프 맥주가 남방구 호흡들을 많이 좀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양조장에서 이 호흡을 사용해서 맥주를 만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유니크한 맥주를 만들 때 사용하는 호흡이고요 강한 과일 맛이 대담하게 느껴지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와인 규정이 없는 나라에서 만드는 화이트 와인의 맛이 난다고 해요. 쉽게 포도 맛이 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뭐 구스베리 풍미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양까치 밤나무 열매라고 불리는 건데요. 여기 조그만한 건데 가시 덤플에 열리는 열매예요. 아마 양까치 밤나무 열매라 하면 잘모를수있는데어 보면 아 이거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따서 먹으면 삽살한 게 동시에 신맛이 확 나거든요 그래서 이 맥주를 마시면 넬슨 소빈이라는 호흡을 느낄 수 있어요 아이 맥주를 마시면 다른 맥주를 마실 때 이런 비슷한 게 나면 아 넬슨 소빈 호흡 있었구나 라는 공부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사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사진을 보면은 라이프 매거진에 실려 있지만 재미있게도 우주비행사가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사 따라갔으면 그 사진사도 우주비행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1969년 7월 16일에 나사의 아폴로 11호 라는 플로리다에서 이륙하여 7월 20일에 달에 도착했는데요. 이 영화도 있어요. 톰 행커슨이 나오는 영화도 있고요. 그래서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이첫 걸음은 한 인간에게 있어서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에게 있어서 크다란 첫 도약입니다. 오, 오, 오, 오. 그래서 원체 유명한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찾아 보시고요 하지만 패키지 사진에 있는 사람은 닐 암스트롱이 아닙니다 반전이죠 닐 암스트롱이 찍은 우주비행사 버즈 올드린의 모습이고요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그 버즈가 바로 이 버즈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라이프지어의 아폴로 11호 50주년 기념 시리즈에 수록되었 있고요. 이 사진이 찍힌 매콤하고 상큼하고 달콤한 순간을 랠슨 소빈이라는 홉을 사용한 맥주 패키지에 잘 녹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크래프트 브로스의 라이프 더블 아이패 문 랜딩을 마셔봤는데요. 한 가지 홉에서 나는 여러 가지 풍미를 찾는 재미가 있고요. 또 역사적인 사진을 보면 이 순간을 생각하는 절금이 있는 맥주입니다. 꼭 여러분 유튜브에서 영상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영화도 있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